나갈래요! 하필 여기를 다시 또 돌아온 거야. 아, 망했다. 어, 어, 에이씨! 어. 어, oh no. 아, 안 돼. 안 된다고. 살려오세요. 온다,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찢겨 어 얘들아 같이 다녀. 야, 얘들아 어, 한미 감사합니다. 아, 그거 네 소리였구나. 아, 왜 하필 여기 를 다시 돌아온구나? 사람... 어, 뭐야? 저거 뭐야? 가까이 가면 안 돼,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. 뭐야? 아, 피막피다이잖아 어, 어, 어, 그만 불어, 시끄러워. 야, 자꾸 보니까 이때저 쫓아오지가 않네? 뭐야, 저거? 어디로 가야 돼, 이거? 아, 필필 여길래 다시 돌아온 거야. 어, 친구다. <웃음> 뭔가가 있어. 어? 이들아 방 앞에 봤어? 괴물 있어. 괴물. 빨리 쪼로 호라이가 뭔가였어. 소자 역할을 하는. 어. 오케이 가자. 네 명이 있으면 안전해. 바람 살려요 어? 이거 뭐야 와우 두... 뭐야 이거 시간이 2분 38초 해요? 뭐야? <웃음> <mile> 어어 이얘 뭐야? 얘 뭐야? 뭐뭐뭐뭐뭐뭐뭐저가 저리로 가! 저리로 가! 저리로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어. 예, 예, 예. 안 돼. 어, 이런. 어, 디스코드 왔다. 에. 예. 에. 예. 어? 어, 뭐야, 이들어디갔어어몇대네어어이쪽인가 절대로 뛰어다니면안 돼. 아... 하피 여기로 다시 돌아온거야 어? 어? 어? 어? 사다이다올라갈수 있어! 하나님 감사합니다! 와, 살았다. 난 탈출이다. 오케이. 아, 아 아이템 아 배치. 아, 이씨 신은 역시 날 믿지 않고 있어. 어, 잠깐만. 사람이 없다.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. 그리고 개무섭네 개무섭 아. 나 방금 봤다 개물봤어 잠시 렉걸렸다 뭐야 여기 어디야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누세요 역시 가 구라... 애무소 저기, 제대록안 가는 게, 좋겠어 어.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애무섬노 무리다.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? 같이 다녀. 개무선배 사람 살려요.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꺼내줘. 뭐야 저거? 저 빨간색깔. 오노 뭐야 저거 저 빨간색은 도대체 뭐지? 도대체 뭐길래 여기 있는 거야? 어어 어, 어, 야야 뭔가 어어어 째껴 째껴 뭔가 올것 같다 얘들아 어디 있는 거니 오하리이부천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아이템 있으면 난무적이야 붐적이야. 가있이이상난적이적이다어적이야이야야이야야 아, 하늘님 감사한다! 아, 아. 아, 탈출! 성공!